12월 15일, 아, 12월 그 신축년 마지막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그 오늘은 이 제자가 아, 이천일이 바람쐬러, 바람쐬러 계령산을 잠깐 갔다 올까 싶습니다. 아침이사 마치고, 예, 우리 전한 모습입니다. 컵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 지금 물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 벗어요. 예, 익기만 익으면 됩니다. 8시 31분입니다. 천일이 그 산에 갈 때면 이렇게 초를 가지고 가서 키는데 오늘도 이렇게 썼어요. 어 천양용사 천일 하고 나머지는 이그 천일 찾아오고 신령님 신명님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는 제자들이나 중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초를 그 함께 통 해가지고 썼습니다. <웃음> 지중년, 오늘이 음력 12월 15일, 아, 실제 새해, 이민 년, 아, 승승치, 이렇게 바란다고, 이렇게 썼어요. 천일의 애마입니다. 이제 출발해요. 천왕정사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제. 1 0시 반. 연락 추워요. 아이씨. 갑니다. 저기, 보이나요? 다 왔습니다. 저, 계령산 천왕봉이에요, 이제. 네. 10시, 11시 한 40분 되네요. 응. 다와 갑니다. 자, 저렇게, 이쪽에 탑 있는 데가 천왕봉이고, 뭐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게 연천봉이에요, 연천봉. 아,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담아볼까요? 저 끝에 천왕봉 아무 뭐 쭉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 천왕봉 이 저기 연천봉 잠시 내렸어요. 어. 자 이제 신원사 다 왔어요. 저기 천왕봉이로 보이고 이제 신원사. 요기 이제 검은수가 아니고 내표소내표소래요 네. 여기 돈내고 들어가야되는 데에요 음. 이렇게. 아 여기 저기 뭐요? 여신도예요 여기내내계시던분 바뀌었나 봐요? 아니, 그 여쭤 본 거예요. 오, 봄 이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원사. 이 계룡사 신원사. 이게 없던 건데? 저 이게 세신자에 이제 어떤 문자거든요. 어떤 문자. 으뜸원자. 원래 저 이름은 저게 아니었어요 이거 새로, 새로운 저러면 안 됐어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낮에 오니까 영상 찍고 좋네 여긴 한가해요. 오늘 보름날인데도 사람들이 없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 안내 그 신원사 안내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 사대천왕 저기 있는데 이렇게다,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요. 자, 으로 들어왔는데, 이 차량을 어디로 가냐? 저기 중학단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센터 주장 중학단 네. 쭉 들어왔어요. 아이쿠, 아이쿠, 이거 여기 천왕복 보이죠? 진짜 사람들 없네. 중학단, 이게 지금 보수준입니다 낙하물주의. 자, 이제 도착했으니, 촉기구 인사를 합니다. 가요. 이렇게 해서, 소를 샥샥샥. 서로 켜는데 안됩는데 여기가. 죽는어요 황당. 저왔 들어갈 거예요. 중 왔다는 거. 여기 들어가 면 공사 중이라 이 길로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이으 종상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 계룡산신 세일 도장. 가파 보이죠 이거. 응? 계룡산 신 세일 도장. 응?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아, 중합단 이렇게서 보입니다. 여기 잠깐. 요거는 모든 그나왕 뭐 대신들이 왕례를 한다는 아 그런 또 글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전경입니다. 이게 중화단 전경. 신호사 지금 중학단 인사 마치고 나왔어요 왔는데 아, 여기 계룡산 우리 신령님들이 이 천일 인사를 올리면 저 중학단에 이렇게 재물을 차리면 어떤 때는 놓고 가라 하시고 어떤 때는 가져 가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지 그, 저 상의 재단에 뭘 차리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 얘기 그런 사,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과일은 냅두고, 과일은 냅두고, 과일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 술, 떡, 이런 거 가져갔는데, 이건 어디를 가져가냐 옆에, 이거 그냥 그, 이 천이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고수레고수레라고 알죠? 아, 여기 열쇠를 여쭈 가면 여기 이제 아, 떨쳐 놓을 거예요. 떨쳐 놓을 거 요거 어? 이제 감이 있어요. 중앙 단 옆쪽으로 해서 오면은 아, 이게 있어요. 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보이시죠? 계룡 계룡산신 아 재단이에요 재단 제를 올릴때 여기서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음.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차렸어요 어, 여기에 이렇게 내내 여기다 차려놓고 차려놓고 천일이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 중학당 정확히 해서, 그, 지금, 과일만 안 가졌어요, 과일. 과일은, 어, 왠지 놓고 가라는 말씀 같아서, 과일을 놓고, 이렇게 들고 와서, 과일만 그 빼고, 다시 이렇게 차려서 인사를 올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아, 이거 천일이 이거 메고 온 가방. 여기선이라든지 <웃음> 누가 도로 썼다 말았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천일, 아, 오늘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천일? 어, 네. 저... 전해드립니다 그 신축년 신축년 한해 우리 신령 님전에 계룡산 신령님 할아버지 할머니둘다 계신데 덕분에 잘 지냈다고 인사 올리고 이제 더 돌아오는 그 이민 년 이민 년도 잘 지내게 해달라고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자해로 인사 올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저 중학단 안과 바깥 다 같이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명석이 보름날인데, 날도 춥고 경기가 없어져서 진짜 초하루 보름이 무색해졌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긴 없어요, 여기. 아니, 뭐, 썰렁해. 재단 아까 보셨죠? 재단 사진. 썰렁하잖아. 다른 때는 거기 막 입막없이 막 쌓여 있었는데. 아셨죠? 인사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올리고 이따 절 경례 한번 내가 이 천일이 한번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원사 신원사 한번 구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요 길이 천일이 아까 차를 몰고 올라오던 길이에요 요렇게 해서 절로 샥샥샥샥샥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4대천왕 4대천왕 해가지고 아, 요렇게 아,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저 끝에 정면에 보이는 게 아, 신혼사의 대웅전입니다 어? 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이제, 그, 사대천원, 그 일설에 의하면 이분들이 원래 따로 큰 신이세요. 저 인도나 그쪽으로는. 근데 이걸 불교에서, 어? 우리 그, 불교에서 아 부처님이 대장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분들이 이제 그 항복해 가지고 국된 말로 발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어? 그 내용인 즉 어? 자. 4대 천하님께 좀 전에 사진 찍기 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아이고 예, 들어오니까 그냥 막 여기는 진짜 이런 프랭카드 현수막을 잘 걸어요 어? 입춘 삼제풀이, 응? 아니 그 삼제풀이를 삼제 삼재, 삼제라는 거를 부처님이 있다고 했나요? 어? 그참 이거 차량 안전 운행기도 이게 뭐야 이게 별걸다 하네. 그러면 이거 운행 안전 운행기도 이거 안 하면 사고나나? 아 진짜라 이거 보여 이민년 산정백일기도. 아이고, 진짜, 이거, 원시 자, 이렇게 보면, 요쪽에. 아까 천일이 여기 올라오던 길, 샥샥샥샥 해서, 저기 불교용품 파는 거. 저건, 저거 만들, 어 건물 만드는데 얼마 안 됐어요. 응. 음. 안 됐고, 저 안에 들어가면, 길 여품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요. 네, 중앙에 또 올라가는 길. 아까 천일이 요로 해서, 요로 올라갔어요. 요로, 저 끝에까지. 네. 아, 하 아, 아. 여기, 그, 이 우물. 이게 관음수각. 관음수각이라고 해놨네요. 관음수각. 이거 만드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물, 물 나오는 건저 위에 종각 옆에 있었거든. 내가 새로, 새로 만들어서 여기 앞에 물이 나오는데, 그 뭐지? 겨울에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오안 나오는 어쩌나 하여간 물이 없네, 없어. 으 저번말에도 물을 먹었는데애 쪼금이네 그만큼 이게 신도들이랑 딴 땐에 달력을 안줬어요 신도들만 주고 저 기념품 다는 그거 거기 사람을 줬는데 하... 신도들이 그만큼 안온거야 그러니까 벽들 이거 뭐야 이거 불사기와라고 이거 한장에 만원이라고 여기다 이름 쓰고 기부하라는 거지, 그래 응? 응? 기부하라는 거지. 야, 진짜 달력 무지하게 남아도 나보네. 달력이 널렸어, 널렸어. 응? 자, 요렇게. 자, 그럽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 꽃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꽃 폈을 때 보면은 되게 이뻐요. 되게. 응? 여기 이제, 범종각. 신혼사, 범종입니다. 범종. 나이종소리는 옛날에 산꼭대기에서 새벽 기도할 때 그래봤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여기 와불 와불 접균하는거에 써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저 끝에 요거 저 모양 봐봐요. 요거랑 바로 저 끝에 저 끝에. 여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가운데 요 얼굴이 이렇게 가지고 여기 요요 가운데로 뿌리 요거 보이시고 그래서 저 영원전 그래서 영 귀신들 저 저기 하는 거죠 이보낼때 어, 아, 이렇게 하는 거 하, 이렇게 해서요 대웅전 전면이 대웅전이고 요 옆에 여기 가운데 여기 철상각 그러니까. 독성과학 이라고 절성 모시고 독성 모시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종무소 종무소 종무소 종무소는 잘렸어요 응?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보편도한 일요일날 보편도 한다더구만 여기 뭐 산골이라 저거 누가 안 태워갖고 나는 이거 아와요 여기 자기차 이러오 던지 독성각 해놓고 옆에 좀그맣게 칠성각 해가지고 또 써놨네 이게 무슨 나무라고 하더구만 무지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난잘모를겠는디 그래서 독성각 했는데 여기 작게 칠성 좋았습니다. 천일입니다. 이제 자, 금일, 신축년, 음력, 그, 12월 15일,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 올립니다. 잠시. 인후가 계신, 우리, 신령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 올립니다. 그래서 바라본, 이렇게 품경 아까 얘기했던 종모소, 가운데에 범종, 네, 탑, 저, 영원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태웅전, 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거, 천수관음전이라고 써놨는데, 요, 펜바로 원래 없었어요. 천수관음전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만드는 지,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이러고 천수관을 좀 해가지고. 여기가 옛날 다풀밭이었 풀밭. 아, 풀밭이고, 여기 허름한 뭐 하나. 그집 같은 거 하나 있었고. 저기 그 포대화상. 저런 분들이나, 이런, 뭐 이런, 앉는 자리 이런, 이런 거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천수관을 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가운데모를 열러은 사람들이 왜 하도 안 가서 그러나. 응? 이거 보면은, 천수관, 좋, 좋았습니다. 이렇게. 천수관은 저, 이렇게. 대형료는 너무 던데 이게, 불상이 아마 천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응. 천 개. 이렇게. 응. 요, 제 포대화상. 여기 왜 돈을 갖다 매우 원놨나올려요 뭐돈벌게돈벌돈벌게 둠불게, 둠불, 둠불게 달라고 그랬나? 자, <웃음> 이거 돈벌그돈다돈돈돈돈어돈 벌어 저벌저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이 벌어 돈 벌어 돈가어돈 벌어 돈 벌어 돈벌돈을넣돈벌이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좌측에서 봤을 때 중앙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와서 자기 포대화상 이렇게 걸어왔어요. 천수관은 전 여기로 왔고 여기가 이제 딱이에요. 그리고 좋아잘 좋아, 좋아, 타고 있습니다. 이 천일해마입니다. 아지아 듬비갑니다 그냥. 어, 이제 휴실 나갈 거예요. 이제 다또 구경 잘하셨죠? 너 이게 이 천들이 이게 여기가 좋은 경우냐면은 한적해, 주중은 고요해, 한적하고. 그래서 계룡산 주변에는 그 동학사, 갑사, 신원사 이렇게 큰 절이 있는데 신원사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아셨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음. 에이. 1시 7분. 어우, 씨. 아직도 영화 1도네, 영화 1도. 영화 1도예요 이제 나갑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